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검순창 혀는 칼이요 입술은 창이다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설검순창 예. 상대에 대해서 혀는 칼이 될수 있고 입술은 잘못 놀리면 상대를 죽이는 창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조심하라 그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라는 거죠 옛글에 구시화문 입은 상대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수 있지만 반대로 구시화문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다 뱉은 말조사할수없잖아요 근래 일본에는 헤이트 스피치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사람들, 제일교포들 또는 방문하는 관광객들 향해서 일부 극우론자들이 혐한 발언 하고 있습니다. 이에답지 못할 욕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 일본사람들 닿지 않은 그런 우경화된 우익적 오른쪽 날개만 날라다니는 우익적의 잘못된 발언입니다. 많은 인격입니다. 특격이죠. 개인의 말하면인격이요그 국민의 분위기를 맞드는게 국적입니다. 말은 절제하고 상대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입에 닿지 못할 혐한 혐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입장마가 생각하십시오. 내 자식이 예쁘면 남자식도 귀여운 것이고내 나라가 좋으면 남아라도 좋은 것이고 서로 입장마 역지사지 하는 거죠. 어, 일본인들은 다는 그렇지만, 분위기가, 분위기가 전쟁 전후에, 일차에 되는 전후에 그 분위기처럼 한쪽으로 떨려가고 있습니다. 아베시는 대통령 그런 거죠. 구급하들. 내셔나리아 국수주의, 이건 지구촌 시대의 글로벌리징과는 역행하는 거 잘못 가는 겁니다. 나루이 토 천황이 10월 22일에 지주했습니다. 레이와 화해를, 화평을, 평화를 말하는 연호처럼 일본인들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민이 되야됩니다 내년, 2020년, 도쿄올림픽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과의 이렇게 경제보복이다. 어, 과거사 반성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 오늘 10월 25일 독조날인데, 국제법적으로, 시전법적으로, 일본 태정관도 말했듯이, 조선 땅이 분명한, 아직도 학생들에게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왜곡된 외국 왜곡 그런 역사관들. 일본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리 대수 같은 넓모를 놓고 양쪽에서 빨래를 밟고 무역을 갚는 이웃 국가 이리 대수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의 주축 세력으로서 상호 보완해서 아시아의 평화 세계 파를 이루 수 있는 때가 오히려 기다리겠습니다. 당리가 라이토 나루이토 천안. 주기 참 세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있어 문재 대통령과 하나 돼서 개인적인 감정이 없잖아요. 국민간에 국민 간에 서로 화해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래서 글로벌 분업 체계 일본 역할, 한국 역할, 중국 역할, 미국 역할 글로벌 분업 체계를 통해서 돔더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일본 국민. 흡격에 나타난 것입니다. 당부하겠습니다.